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미간 사이에 있는 세로주름 즉현침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주름이 생기는 원인 그리고 미간 보톡스와 미간 필러의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추미근 절제술을 해서 어, 미간 주름 관상이 좋아지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양쪽 눈썹 사이에 그 미간이 넓은 관상하고 미간이 좁은 관상의 차이점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미련이라는 말은 어~ 제가 어렸을 때도 부모님께 어~ 뭐~ 미련 곰탱이 같다 아~ 하고 어~ 꾸중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뭐~ 곰이 뭐~ 미련하다 그거는 그~ 멍청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미련했을 때 눈썹미 이을 연에서 눈썹 사이가 이렇게 어~ 맞다 있으면 그~ 융통성이 좀 결여돼 있고 굉장히 한 곳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멍청하다는 개념보다는 좀 우직하니 한 곳을 향해 나아간다 아, 그런 관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련하다는 말이 좋은 말이냐 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어 그러면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미련한 관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라고 어 느껴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얼굴 표정 근육 중에서 그 눈썹을 이렇게 찌푸리는 추미근의 작용 그 다음에 입꼬리를 이렇게 떨어뜨리게 하는 입꼬리 내림근의 작용 등이 나쁜 표정 근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입꼬리를 올리는, 또, 인당을 이렇게 펴는, 어, 좋은 근육이 있는 반면에, 어, 입꼬리를 내리는 나쁜 근육이 있듯이, 관상학에서도, 폐미각주구, 그러니까, 폐미라는 것은, 어, 눈썹미, 눈썹미가 이렇게 닫혀 있다. 아, 닫혀 있는 폐미각주구. 각주구라는 것은, 이 입술이 이렇게 뒤집어진 배모양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래서 눈썹이 이렇게 닫혀 있고 입꼬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관상을 폐미각주으라 그래서 나쁜 관상이라고 하고 또 그의 상, 그의 반하는 좋은 관상으로서 개미앙월구라는 관상이 있는데 개미, 열개 자, 눈썹 밑 자에서 눈썹이 이렇게 열려 있는 관상에 미간이 넓은 관상이겠죠. 그 다음에 입꼬리가 이렇게 달을 향해서 올라가 있는 앙월구관상이 개미 앙월구관상이 되겠습니다. 관상학적으로도 눈썹이 이렇게 서로 붙어있게 되면 눈썹이 서로 가깝게 되면 어, 좋지 않은 관상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우리 성형외과에서도 눈썹이 이렇게 가까이 모으는 근육이 추미근이라고 해서 이 사진에 보시면 그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그 추미근이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면은 그 눈썹과 눈썹 사이가 이렇게 좁아지면서 인당에 이렇게 주름이 잡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출처는 그 제임스 로마노라고 그러고 그 미국 성형외과 전문의의 어 수술 결과인데 이 수술 후를 보면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아주 훤한 어, 관상으로 되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형수술로도 이렇게 미간의 관상을 좋게 하는 성형수술이 아주 보편적이고 많이 시행되고 있, 있겠습니다 어, 저에게 문의를 주신 사례자의 질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어, 이에 대한 관상학적 측면과 또 성형수술로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말 그대로 미관관상이 인상을 쓴 듯이 이렇게 돼 있어서 너무 인상 쓴 듯이 사람들이 막 화났냐고 맨날 묻고 주주 난화 안났는데 게다가 눈썹도 붙어 있어서 갈매기라 놀림 받아요 미관 넓은 여자 보면 넉넉해 보이고 부럽던데요 하고 질문을 주었습니다 어 이분이 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간이 좁은 여자들이 미간 넓은 여자를 보았을 때, 넉넉해 보인다. 아, 이런 어,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간이 넓은 관상, 즉, 넉넉한 관상. 어, 미간은 아, 한마디로 이제 그 미간이 좁다. 그러면 이제 속이 좁다. 아, 이렇게 아, 평가를 할수 있고 미간이 넓다. 그러면 좀 속이 넓다. 유더리가 많다. 아,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간이 넓은 관상, 미간이 좁은 관상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 뒤이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